무 하나 가지고 굴깍두기 담을 거예요. 이건 안 절구고, 안 절구고, 국물도 좀 먹기 위해서 안 절구고 그냥 할 거예요. 먼저 고춧가루 좀 해서 빨갛게, 물을 좀 들여줘야 되니까. 어, 연한 소금물에다가 살짝 한번 씻어줘야 돼. 껍데기가 있나 없나 바르면서. 넣고. 쪽파. 쪽파도 썰어주고. 이건 갓이에요. 갓. 내가 전번에 쓰고 남은 거, 냉장고에 있길래 좀 넣으려고. 미나리, 미나리 중기만 내야 돼. 여기에는 새우젓 좀 넣어줄게요. 무니까 새우젓 좀 넣어줘야 돼. 한 큰술 정도. 액젓도. 예. 생강, 마늘. 그리고 이거 무기 때문에 설탕 안 넣고, 아, 유수가, 신화당에나 유수가 좀 넣어주면은 아흥, 싱싱하면서도 달키하니 좀 맛이 더 좋아요. 설탕을 넣으면 미끄러워서 안 돼. 하나 먹어보고 간이 맞나?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돼요 음, 간맞으면같아다 불은 맨 마지막에 처음부터 넣으면 이게 다 뭉그러지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살짝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귤향하고 미나리향 응? 또 갓향 이렇게 해서 어 깍두기가 향긋하니 국물도 맛있고 좋아요 이거는 많이 담으지 말고 오래 먹으면 안 되니까 빨리 먹어야 돼 조금씩 담아가지고 이제 굴 깍두기가 안생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담아놓으면요 무가 이제 절거져 가지고 국물이 좀 많이 나와요. 그러면 국물하고 깍두기 같이 떠 먹으면 또 이것도 맛있어요. 오늘 또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